지금 그만만 보여줄 수있어서 일어나서 다른 거느낌면기 전화 걸었다. 네대표님 오랜만입니다. 부탁게 있어서요. 잘 모르겠습니다. 공요 네, 다에서만조요 자, 섯 좀만 어하아 이쪽을, 이 안으로 찍고 있